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뭐 불장에 가깝습니다 뭐 연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어, 그 중심에 2차전지 또 2차전지의 가장 수혜를 봤던 에코프로 b m 에 가려서 그동안 그 어, 어느 정도 수익률이 안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들이 대거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는 이제 저평가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들 또 최근 이 철강 관련돼서 어 좋은 흐름을 또 보이고 있고 2차전지 철강의 대표 수혜주가 포스코 그룹주기 때문에 어 시장에서 가장 이제 부각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철강주 중에서 칼라 강판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 부터 신스틸까지 있는 종목 중에 오늘은 일곱 종목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시황을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시면 먼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삼성전자가 좀 체면을 세웠죠. 0.31% 급등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1위다운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90조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얘도 이제 1.8% 좀 약했죠.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이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뭐 대다수가 다 오늘 상한가 종목 두 개가 나왔고 피처엠이 오늘 12%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에 뒤쳐졌던 시총 자리를 다시 이제 30조의 시총으로 좀 눌렀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5% 어 6%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얘는 양극재 1위 국내 철강 1위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리고 오늘자 그 상승 세터를 보시면 철강 어 가장 높습니다. 어 그리고 전력, 원자력 발전소, 스마트 그리드 다전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어 이런 원전 관련주들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보건 쪽에서 어 지금 뭐 5% 정도 이런 상승률이 나오면서 중소 건설사들이 대거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일장의 상한가 종목 한번 특징을 보시면 포스코 DX, 전기차 충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입니다. RFM이 진평 전자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판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으로 또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상한가 비트로시스 전력 자동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또 원정 관련된 비트로시스 상한가 썬바이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상한가 EV 첨단 소재 수산화 니튬 관련 주죠 상한가 이화전기 EID 지분을 취득하면서 2차전지 시장 진출 기대감으로 상한가 아 그리고 포스코에서 두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포스코 스틸리온 국내 칸나 강판 1위 업체입니다. 상한가. SM 백셀, 방산용 리툼, 앰플 전지를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또 상한가. 대부분 상한가 종목이 이 철강 쪽 빼고는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상한가는 못 갔지만 26% 급등한 이화공영. 어, 시가총액은 이제 26% 급등했지만 928억의 어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내용, 그, 칼라 강판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칼라 강판은 이제 도금 강판, 그 강판에 이 색, 색을 입힌 강판이죠. 그래서 이 조선 쪽, 또 건설, 가전, 또 지금 대세인 전기차에 적용되는 강판이 칼라 강판입니다. 어, 그래서 이 건설 쪽, 또 조선 쪽, 또 가전, 어, 이쪽이 약간 이제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어, 조선은 조금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고, 건설이나 가전이 좀 이제 고전하고 있지만, 어, 대세가 이제 전기차죠. 그래서 이 전기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칼라 강파입니다. 그리고, 어, 무엇보다 중국이 2,300조 경기 부양 책을 발표를 했고, 또 전기차 확대에 철강주가 과연 이제 앞으로 훈풍이 불지, 어, 또이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갈라 강판 관련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스틸리온 대장주로 오늘 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퍼는 16배 PBR 1배대로 어 지금 뭐 아주 스틸 요 1.1배 요 1배 수준대에 있는 거는 이제 요 종목들이고 그리고 세아가 오늘 보시면 이제 퍼는 3배 수준이었고 세아제강 지주 요 지주사죠. 2% 펀 퍼는 2배 수준 KG 두배 수준에 있습니다. 동국제강 어, 퍼 3배, 어, 4배 이런 그 저퍼 종목들이 대다수가 있는 종목이 철강 관련주입니다. 세아도 어, 오늘 16% 급등을 했고 시가총액은 4천억대 포스코 그룹주 중에 가장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건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3,600억대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어, 3천억대 수준의 낮은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건 이제 동국이가 1조 2천억 KG가 1조 1천억대 이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주나 DCM 어, 얘네들은 이제 상승률은 낮았고 어, 배당 수익률을 보면 이제 DCM이 가장 에, 높은 고배당률이지만 어, 낙폭으로는 이제, 어,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KG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고 어, 그리고 어, 이들 종목 한번 내용과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칼라강판 1위 기업입니다. 예전 동국제강이 21년까지만 해도 22년도까지만 해도 1위였지만 칼라강판 1위 자리를 이제 포스코스틸이 탈환하면서 점유율은 27%대입니다. 어, 그리고 이 전에 있던 5만 원대의 이, 이 저항라인대를 오늘 강한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오늘 끝내는 이제 상한가를 가는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어, 1위만을 기억한다고는 1위만을 기억하죠. 뭐 스포츠의 세계 어떤 세계든 어, 1위를 가장 좋아합니다. 시장은 어, 얘가 1위 기업이기 때문에 1위답게 오늘 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아 제가 제가 얘는 국내 강관 1위 업체입니다. 연간 생산능력 152만 톤. 오늘 16% 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아제강 지주 얘는 세아제강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어, 이 칼라강판 4위 기업입니다. 세아 CM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추세는 이렇게 좀이 어, 이 하락 추세대에 있었지만 어, 이 과연 이 거래량을 어, 뚫으면서 요 다시 추세를 돌리면서 전환할지 어, 제가 지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죠 어 얘도 마찬가지 지주사입니다 요즘 지주사 중에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어요 지주사들도 어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케이지스틸 칼라강판 2위 기업입니다 어 지금 뭐 야금 야금 거래량은 뭐 460만 주 야금 야금 올리면서 지금 5일선을 전혀 깨지 않는 모습을 보일 정도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국내 철강 3위 업체입니다 뭐 1위는 단연 포스코고 2위 현대제철 이어, 이어 3위 업체가 동국제강입니다 컬러강판 어 1위 자리에서 이제 3위로 추락을 했지만 어 지금 뭐어이 추세를 좀 같이 철강주 시세를 따라갈지 잘 봐야 될것 같고 지금, 만 육천 원대에 도달할 때마다 이렇게 좀 꺾였던 이 동국입니다. 아주 스틸, 얘는 고급 가전용 컬러 강판의 주력입니다. 지금 200일선을 오늘 좀 거래량이 좀 터졌지만, 20만 주에 좀 작은 거래량으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d c m 얘는 라이미네이팅 컬러 강판 제조업체고, 주력은 냉장고, 또 세탁기에 들어가는 컬러 강판을 제조하는 DCM이 어, 상승률로는 이제 낮았고 또 거래량은 이 2만 주 정도의 낮은 거래량으로 아직까지도 어, 지금 바닥에서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민감한 또 이런 가전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흐름을 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철강주 중에 칼라강판, 이 포스코 스틸리온이 대장주로 치고 나면서 이 아래 종목을 살펴봤고 어, 시장에서 우리가 세계 1위 또이 기업들 어, 유심히 봐야 될 어, 이유는 이런 그 상승률에서 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